그 올드 마스터는 음. 내려 뭐 위험한 다리를 앞으로 가가지고 음. 저기 멀리 있는 그 타겟을 찍고 draw his bow. 이, 지금 올드 마스터가 쏘는 거니까 얘도 올드 마스터고 and fire t e n 깨끗하게 뭐 쐈다. 이부분을그 hit. 뭐 맞췄다. now you. 올드 마스터가 말하는 거니까 얘는 그영화쳐그거 음. 말이다. 에이스 uh. step back. 그 안전한 것으로 그 물러나져나. 물론 하든 물러 나면서 그 영아 그. 그 어린 그 챔피언은 was frozen 두려움에 얼어버렸다 you have more skill with your boy 너 정말 뛰어나다 mm. 맞춰봤었다 하지만 너는 mm. 아, 하지만 너는 mm. 스그 마이너는 mm. 그 샷을 방출시키는 마음에 관한 스킬은 적다 mm. nothing mm. other has done with me I can see salarney 없다 우리의 begin with others 우리의 욕구를 다루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들과 알맞게 mm. 깊이 그 뭐냐 전통만큼 그럼 전통이 mm. 중요하다는 거고 mm. 우리의 트레디션은 뭐, satisfied 만족시켜준다 우리의 깊은 감성적 감정적 욕구를 어떤 거냐면 우리 속하고 본뭐 유대 유대 결성 이거를 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를 참뭐 만들어주고 뭐뭐 뭐 나라 도시가 뭐 번성하고 뭐 커뮤니티 번성 가족 번성하면서 그 뭐냐 전통은 기, 기초가 됐다 또 전통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이 아 의식 이식이 만약에 그 혼자 있는 거라면 전통은 그룹이다 대조 나왔고 우리가 네그 전통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조화 그 다음에 또 툴리온 시 전통 노래 스포팅 이벤트, 뭐 에, 우리를 뭐, 스포팅 이벤트하는 이 돈에는 우리들을 관중들을 결속시켜준다. Okay. More than 100 years. 뭐 데카만산에서 온날에 대한, 누구다 분도가, 오케이, 뽐물되는 100년, 어? 어쨌든 패스, 뭐 올림픽, 토치, 성, 성, 성화, 성화, 그다음에 뭐, 전 세계들을 통한 뭐 헬세드 사이드, 이런 이런 종교적 차이, 인종 차이 이런 것들은 옆에 두고, 그다음에 경기들을 개방시켰다. 그러니까 허물었다. 데리션, 이렇게 뭐 분명 얘기 나오고, 카라벤다스. 넘어가면, sense of isolation c o m all t 그 뭐냐, 그, 전통의 힘, 사람들을 묶어주는. 그래서 이거